마이벨의 백번째 리뷰 짠 교촌치킨 교촌 리얼 후라이드 가격은 한 마리 16,500원 순살 18,50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벨입니다 오늘은 교촌치킨의 신메뉴 교촌 리얼 후라이드 인데요 그럼 구성부터 볼까요? 구성은 겉보리 소금 교촌 하바네로 마요소스 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음! 바삭해 닭에도 염지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간간하고 뭐안 찍어먹어도 될 정도의 맛? 소금 먼저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이렇게 묻혀서 어, 소금이 향이 좋네 고기 구워 먹을 때 쓰는 허브솔트가 되게 입자가 고운 느낌? 봉당 소스에 청양고추와 뭐 와사비가 들어가 있다 해서 좀 매울까 했는데 어? 전혀 맵지 않아요 ASMR에 특화된 치킨이라고 할까? 바삭한 소리가 진짜 커요 간장치킨, 써니콤보, 레드콤보 이런 치킨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신메뉴로 크리스피 후라이드를 내놓는다 해서 어떨지 되게 궁금했는데요 치킨 맛 자체는 엄청 바삭하고 엄청 고소한 느낌이에요 이 튀김옷이 엄청 바삭해서 약간 과자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뭔가 유사 메뉴론 BBQ의 황금올리브가 떠오르는데요 같이 옷 소스들도 치킨과 잘 맞아서 먹기도 괜찮더라고요. 뜨거울 때 먹을 때는, 어, 간간한 편이다 싶었는데, 이게 식으니까 엄청 간이 세지더라고요. 좀 먹다 보면 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반반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약간, 레드 반? 리얼 후라이드 반? 뭔가, 쉴틈 없이, 끊임없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 마이벨의 베빠제 리뷰를 축하합니다! <웃음> 아, 미망해 아, 아, 어떻게 해야지? 아, 잠깐만, 이거 빨리 꺼야 되는데? 오케이. 마이벨의 100번째 리뷰를 축하합니다. 아 이초 너무 귀엽지 않나요? 구독자님들을 향한 제 표정이랄까? <웃음> 마이벨의 리뷰가 드디어 10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박 박수 100번째 리뷰를 하는 동안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업로드 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어떨 땐 되게 오랫동안 쉬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항상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잘 보고 있다, 뭐 응원한다 라는 댓글 보면 정말 힘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100번째까지 할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가 난리 또 난리인데 항상 몸 조심하시고 저희 건강하게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항상 감사해요. 사랑해요. 얏. <웃음>